야, 엘마드리드로 이, 이 정도면은 잘 짜졌네. 애들은 밀리탕에다가, 르투아에다가딱 근본. 딱 근본적으로 잘 짜졌네. 베일에다 호돈에다가, 맞지? 요렌트랑에시아이 둘이 근본이지. 음. 괜찮네요? 어. 바란이랑, 카르바라, 애들은 밀리탕. 얘네 둘이가 또 빠르고, 괜찮기 때문에. 여기 두명또 쓰면은 몸모 싸우면 같이 이런 것도 좋고팀잘 음. 짜셨다 어 누가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꽃순이님이 직접 짜신 거면은 이 정도면 팀 되게 잘 짜신 거고 만약 다른 비 g 분으로 하셨으면은 그분이 잘 짜시는 분이네요 음. 잘 짰어요 확실히 카르바리랑 알라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, 괜찮네 딱 골고루 잘 배치가 됐네요 음. 깔끔하다 그냥 팀이 그정도? 음. 저것보다 만약에 저한테 맡기셔도 저것보다 좋은 팀은 더 짜기 힘들 것같아 깔끔하네 음.